누가복음 23장 오늘은 28절 한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더 소리 낼때 크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들고 오르실 때에 예수를 따라든 사람들 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피 우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지금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걸 미리 보면서 슬퍼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막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는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죽음은 이게 소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전제된 죽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이 마치 영원한 죽음이라도 되는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우려야 할 이유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내다보셨어요?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곧 도래할 텐데 그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노이는 그런 때가 아니다. 엄청난 사륙과 엄청난 활란과 핍박이 너희들 탑힐 때인데, 그때 아이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땅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인들은 강간을,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륙을 당하게 될 그날의 상황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보다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슬퍼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 생존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세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 사랑이 말라버린다 너무 상막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황폐화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뭐가 일반화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 아, 마냥 너는 많이 살아서 좋겠다야. 너는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어서 좋겠다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과 신앙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냥 상식화되고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그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치고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월남 파병을 다녀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월남에 파병될 때 그때는 배를 타고 다 월남에 갔었잖아요 어느 날 배전에서 흔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를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야이 망망대해 이 태평양 속에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바다에 던져지면 수영 좀 잘하고 지힘 좋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깨달아지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알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황망한데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큰 능력일 수 있겠는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때뭘 의지할 수 있겠나 그때 하나님 정말 믿어야 살겠구나 하나님 정말 믿어야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 우리가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 왔을 때, 큰 재난이 왔을 때또 그나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뭐 배운 것, 내가 잘난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이 진짜 깨닫고 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믿고 있나요? 정말 영생이 그들 속에 있나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위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니까 아 저만 하면 충분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란에 와도 끄떡하지 않을 거야 그럼 자신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다들 말들 했는데 요즘은 중학교만 가면 떠난다잖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데 그걸 어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수 있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로 본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림을 알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일종의 개치급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개치급을 받고도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딸을 고쳐야 되니까 우리 딸이 지유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안고 그리고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급격하게 악하게 가는데 믿음만 좋다고 잘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우리 자녀만 잘살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나쁜 친구 사귀지 마그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 심각할 겁니다 음란한 풍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중독에 시달릴 겁니다 낙태 문제, 무서운 이기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이걸로 종식될까요? 이런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라는 이런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질 텐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풍조도 그렇고 세상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로만 너잘 살아야 돼? 너 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얼마동안 보호해 줄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사춘기만 되어도 더 이상 따라다니고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중2만 되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도와줄 수가 있고 뭔가 내가 간섭할 수가 있고 뭔가 챙겨줄 수 있지만 문 밖을 나가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부모의 한계를 절감하죠 부모의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이럴 때 10편 127편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10편 127편의 그 시인은 하나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데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10편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콘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음인죠 우리 가정 문제만 하더라도 자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땀만으로는 안 되더라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수고의 대가를 치려야 되고 땀을 흘린 만큼 분명히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땀 흘려서 우리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10편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 한계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솔직함이냐?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고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우리 가정을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수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데는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함께 2절 하반들의 독특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0편, 127편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잠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잠은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을 거친 후에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침상에서 편히 그렇게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은 안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과 회복. 안식과 회복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고문은 잠안지오는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쳐 버린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아마 수면 장애를 지금, 어, 어,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수면 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안식인데요.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도 안식인데요. 근데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내 존재론적인 불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이 늘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왜 불안할까? 이 불안의 근원은 사실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내가 우리 집안은. 내가 우리 자식은. 내가 내가 지켜내야 돼 재산도 내가 지켜내야 돼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켜내야 하니까 혹시 어찌 될까 모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누가 잠을 잘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께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다 같이 갑시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자이 내일이 시간적인 개념인데 의인화했죠. 의인화시켜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날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진 날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순간이 없어요 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풀려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로만 맡기지 말고 엎드려 구하고 부러지자 구하고 매달려 구하고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그냥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이 정도가 아닙니다. 매달려 강구해야 됩니다. 엎드려 강구해야 됩니다. 울며 부르짖어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시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건축가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감찰자이십니다. 우리는... 집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감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절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노심 조사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부러져져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면 내힘 네, 있어요 나할자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수 있는 최상의 역할이다 우리가 따라다니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운 걱정이나 불안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 산하 성도들은 기도실로 쫓아와야 됩니다 새벽에도 올줄 알아야 되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중에도 기도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매달리고 부러졌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 자녀들은 보내게 될 겁니다 부모들이 정말 개요 웃더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의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기도 안할 겁니다 음. 자식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울면서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약했구나 너무 내가 빈약했구나 또다시 깨닫고 아, 나 자녀 다 커서 다 자랐어 별 문제 없어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규모치고 예. 지금 유치후부터 우리 청년 세대까지 가면 뭐 110명이 지금 넘어요 이 자녀들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 영적 자녀로 삼고 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부모된 우리로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울라고 하지 않하시고 먼저 너희 자녀 앞에 이 구절을 붙였죠.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라. 이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부모인 자신의 마음과 내적 상태 내 마음과 내, 내적 상태가 내 자녀에게 정말 복이 되고 있는지 그걸 꼭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뭐 유다나 요셉 같은 아들은 크게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시몬, 레위나, 루벤 같은 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왜 그랬을까? 자기 사랑하는 다 아들일 텐데 마지막 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축복의 말이 막 나가지 아니하고 어, 저주 섞인 말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기도를 보면 야곱의 축복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모세도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는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도 빼지 않고 복을 선포합니다. 야곱과 모세 축복기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야곱과 모세의 그 마음, 그의 내적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달라기 야곱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 이건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나는 정말 독한 세월을 살았어 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야곱의 마음에 독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도 야곱과 견줄만큼 그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군만이 많았던 족속인지 얼마나 원망 많이 하고 그렇게 같이 왔는지 모세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게 모세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모세가 입을 열어 기도하니까 열두 지파가다 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복을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을 빌어주는 자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야 복이 흘러가는데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우리 내적 상태가 이게 뭔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로 그게 많으면 그 상처와 쓴뿌리가 이게 저주 섞인 말로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고들 한탄하지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과 상처와 쓴뿌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아니 전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전해질까요? 당연히 전해집니다 당연히 감염이 돼요 옮겨 붙어요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에 대해서 그 썸뿌리와 상처가 해결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내에 대해서 끊어야죠 각의 저주를 끊어야죠 상처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내 자녀를 정말 복으로 양육하고 내 마음과 내 내적 상태가 자녀에게 그렇게 고스란히 아름답게 복되게 흘려가려면 여러분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집이 큰아들이 중3대인가 제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하게 되면 한두 번씩 이렇게 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애가 중3대였어요 제가 무슨 일로 아이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있을 때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 야단 칠때 시작은 고분고분하기 시작하다가요 갑자기 야단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이 안에서, 그동안에 쫙 쌓여 있었던 뭐가 올라옵니다. 그게 분으로 올라와요. 격하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나무랄 때 이게 막 그냥 말로 충분히 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말로 안 되고, 매를 들거나 어떤 때는막 그냥 주먹으로 그냥 나가고 막 이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무슨 일로 우리 언리를막 야단치고 있을 때이 아이가 격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직접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일이 끝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막 차더니 엄청나게 무력적으로 그냥 벽을 치고 문을 차고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희가왜 저래? 어, 왜 저래 반응할까? 그 이유가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곰곰이 알고 봤더니 제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게 아이를 야단 칠때 말로 잘 타르고 그렇게 하기보다 타이러기 시작하면 안에서 이상한 뭐가 올라오더니 그것이 막내 스스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분으로 올라와가지고 아이들 다스리고 무력으로 그렇게 아들 대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큰 그 애가 자기는 잘못한 걸 요만한데 아버지가 자기를 다룰 때는 이만한 것을 다루니까이게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속으로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내가 야단 칠 때면 치도만못 참아가지고 막 손과 발로 막 문정안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치우센터에 치유, 제가 다니고 있을 그때였거든요. 제 안에 있는 상처와 갈계로부터 내려온 부정적인 것을 계속 씻어내고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씻어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아들한테 그 아픔과 상처를 풀고 오셨다. 그걸 내가 깨닫게 돼. 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사실이 참으로 내게 힘들었지만 결국 내가 아들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아, 여차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순간을 통제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다 용서해, 용서해 주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아빠가 크게 용서 빌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그 아들과 함께 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게 영적 질병이 있음을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처가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나에게 알게 모르게 분과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그대로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눈물의 많은 기도로 씻어내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아픈 것 없습니다 한 번씩은 제 아버지가 무지도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큰 아들과 제 관계는 지금 너무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도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어렵고 서툴구나 하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겐 괜찮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아빠가 되게 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아직 둘째가 장가 안간가 아시죠? 나는 둘째 아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말미에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꼭 덧붙입니다 좋은 며느리 주세요.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좋은 시아버지 되게 주세요 좋은 시아버지 되게 주세요 그거 기도합니다. 부모라면 찬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영에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하나 대적하는 시대가 급격하게 몰려오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 자녀들의 앞날을 조금만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죽음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도 울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지금 마음과 내 내측 상태가 자녀에게 복으로 흘려갈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되면 자신을 위해서 또 울고 하나님 나를 또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주님 미웠던 것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부모이면서 자녀를 향하여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한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 사랑이 뭔가 잘해주고 많이 물려주고 뭐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만이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기도를 물려줄 줄 알고 기도로 보호하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의 손에 올려드릴 줄 아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울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부모가 꼭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젠 우리 한번 찬양할 테요. 우리 1절은 어, 부모된 나 자신을 저 가사에 비추어가지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2절 넘어갈 때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기도줄 놓으면 안 돼요 기도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줄 붙들고 자늘 위해서 정말 울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글자 하나 님의 꿈 이, 하나 님의 꿈 이, 나의 비전 이되 고, 예수 님의 섬 풀이, 나의 일 덕이 되 고, 성령 님의 권능 이, 나의, 자리다 하면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할 때요 정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의지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절을가사 조금 바꿨으니까 그대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저들의 기쁨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참이되시 그의 비 우리 자녀를 구안 고기도 합시다.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넌님의광대니 그의 능력이 u p s 한번 두 손을 들수 있으면 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눈.